안녕하세요,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화이트 실크 벽지 위에 시트지를 붙일 거예요. 아니 왜 멀쩡한 화이트 실크 벽지 위에 시트지를 붙이냐 하실 텐데 실제로 보시면 저 시커먼 손때 보이시죠? 저 시커먼 손때 때문에 제가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위에다가 우드 필름지를 붙이려고 해요. 먼저 시트지를 셀프 시공을 하려면 벽면에 붙어있는 스위치 커버를 살짝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시트지를 붙이는데 재단은 붙일 면보다 5cm에서 6cm 이상 좀더 길게 잘라주세요 너무 딱 맞게 자르면 윗면 아랫면 맞추다 기장이 모자랄 수 있어요 시트지 이영지는 한 번에 다 떼지 마시고 조금씩 시공하면서 떼어서 붙이세요 시트지 시공할 때 헤라를 이용하면 좀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헤라가 없다 그럴 때에는 걸레를 대신 이용해서 쉽게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헤라가 없어도 걸레를 쓰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용한 거는 LG 하우시스 NW034 제품인데 저는 이걸 사용한 이유가 방염 시트지 여서 그래요 아무래도 실내에 시공을 하는 거라 좀 신경을 써서 붙였어요 지금 보시면서 실크벽지 위에 시트지가 붙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제품마다 벽지에 붙는 제품도 있고 안 붙는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잘 붙어서 시공을 편하게 했어요 스위치 부분에 이제 재단을 할 때는 저렇게 스위치보다 작게 X자로 칼집을 먼저 내주세요 시트지가 조금 두꺼운 편이라 칼이 푹 들어가야만 칼집이 나오는데 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X자로 칼집을 내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시트지를 붙여주는데요. 스위치 부분은 한 번에 훅 자르지 마시고요.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세요. 자 테두리 부분은 저렇게 칼 뒤쪽으로 해서 안으로 쑥 넣어 주시면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. 제가 하다가 살짝 시트지, 칼집을 냈는데 저 칼집 낸 부분 보이시나요? 저렇게 까인 부분은 커버로 덮으면 감쪽같이 안 보여요. 나사로 고정을 하고 스위치 커버를 덮어주면 아까 까인 부분 안 보이죠? 깔끔하죠? 옆면을 붙일 때는 틈이 보이지 않게 그 틈을 맞춰주시는 것이 기술이에요. 기장을 생각보다는 원래 붙일 면보다는 길게 잘라서 옆면을 기준으로 붙여주시고 위아래 남는 부분은 칼로 쓱쓱 도려내주세요. 자 모서리 부분 있죠? 저 부분은 45도로 칼집을 툭 내서 울지 않고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다 붙여주셨으면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칼을 이용해서 쓱쓱 도려내주시면 돼요. 위, 아래, 옆면까지 저렇게 칼로 다듬어주시면 시트지는 완성! 우드 시트지로 벽을 완성한 모습이에요. 어떠신가요? 손때가 많이 묻어있었던 그 곳은 이렇게 깔끔하게 변신을 했고요. 스위치 커버, 화장실 문 컬러하고 액자가 블랙이라 어우러져요. 그래서 시트지 벽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? 생각보다 간단했던 시트지로 화이트 벽면의 더러운 부분을 없애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